아들, 딸! 이 알록달록한 이 이상한 것들은 뭐니? 아이 참, 아빠는 이것도 몰라? 이거는 요즘 유행하는 젤리들이잖아! 어? 아빠는 정말 유행이 뒤떨어진다니까? 음, 그렇구나! 음. 오늘은 뭐부터 먹어볼까? 아, 그래! 누나의 젤리! <웃음> <웃음> 어우, 징그러워! 누 달은 먹네? 어? 그럼 낸 꿀젤리 먹어야지 에이, 아, 아빠는 출근한다 요즘 애들은 저렇게 뭐가 유행인지 이해하려가다가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에이 요즘 것들은 음, 음. 여보도 그요 상한 젤리 봤구나? 음. 음. 진짜 요상황이 생겼더라고 요즘 것들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으 음. 아빠란 사람이 그런 고지식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애들한테도 좀 공감 좀 해줘요 에휴, 그런가? 나도 이렇게 나이를 먹고 꼰대가 돼가는 건가 에휴, 알았어 애들이 좋아한다니까 이해해볼게 그럼 난 출근한다 6 hours later. 음, 퇴근했다. 젤리 사세요. 음? 젤리. 어, 젤리? 에 네, 요즘 아이들한테 신기한 젤리가 유행이잖아요. 아 그렇게 나더라고요. 뭐 누나 젤리, 뭐꿀 젤리, 뭐 지구 젤리? 음, 요즘엔 그런 건 유행 지났고요. 이번은 제가 직접 만든. <웃음> 괴물 젤리는 어떠세요? 괴, 괴, 괴 어? 괴물 젤리? 네. 괴물 모양 젤리를 먹으면 그 괴물이 될 수도 있요 오, 응. 컨셉이 참 특이하네요. 애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이거 하나 주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얘들아, 얘들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응? 어? 아빠가 뭘 사왔을까? 아이 뭔데요 뭘 사왔을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이번엔 또 어떤 이상한 걸 사오셨을까 이상한 거라니 잡아봐봐봐봐봐봐봐봐 짜잔 어? 너네들이 어? 좋아하는 젤리를 사왔단다 어? 무슨 젤리인데요 틱톡 젤리인가 이게뭘까 누나 젤리 아니면 꿀 젤리 에이, 써 있잖아 괴물 젤리 어때 어때 괴물 젤리 괴물 젤리요.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음, 그러게 음요 앞에 아저씨가 직접 만들었대 음 이렇게 이상한 괴물 모양 젤리가 들어있다는데 그런데 그 아저씨가 이 젤리를 먹으면 괴물이 된대 무섭지 오, 우와 장모시다난 어떤 괴물이 될까 흐흐 좀 웃기네 재밌는 젤리야 음 그렇지 아빠가 잘 사왔지 어떤 있는데요? 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음, 봉투에 손을 넣고 마음에 드는 거한번 골라봐. 한번 뭐가 나올까? 오이, 이 음, 음? 오이. 그럼 난 거미괴물인가 봐. 와, 거미괴물. <웃음> 나도 나도 나도. 어. 어, 토끼다. 오, 나닮은 귀여운 토끼괴물. 토끼괴물 젤리. 오, 엄마는. 뒤적뒤적 어오오 오, 이게 뭐야? 구미호? 구미호 어. 같은데? 응 어, 구미호 젤리인가 본데? 그러면은 나는 뭐할까 뭐할까 음 뭐까 뭐까 어늑대인간 젤리 오 그럼 난 이거 먹어야지 와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일까 얘들아 궁금한데 자 손에 한 번씩 들어보세요 오 궁금해 어떤 맛일로나 이거 약간 빨리 먹어보자 빨리 빨리 어, 그래, 빨리 그래. 자 먹어보자 아 무! 아, 아, 아, 어, 아. 어. 아무 맛도 없는데? 그러게 난포끼라서 당근맛 날줄 알았는데 음, 음, 음. 아이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 젤리는 인기 없겠는데? 그러, 그러게 나는 뭐.. 특별한 맛이 날줄 알았는데 재미없다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괴물젤리? 그 젤리는 진짜 맞았다고 학교에 소문 내야겠다 진짜 별로였어 어휴, 이제 쳐볼까? 어지럽지. 머리가 이상해. 어? 어? 이 느낌은? 어? 어? 잠깐. 어? 내 꼬리가 갑자기 왜 다시 나왔지? 고 신선한 동물관이 먹고싶다 어? 이러면 안되는데 왜내 몸이 내 맘대로 안되는거야 음? 아까부터 왜 이렇게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지? 오르르 음? 방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무슨 일 있나? 우리 딸 무슨 일 있어? 어 이게 뭐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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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젤리가 진짜 괴물로 만드는 거였다고? 아, 우리 딸이 진짜! 어, 너무 고생했어! 아, 잠깐만. 그리고 아까 그 젤리를 먹을 보고... 리아는 어떻게 된 건데? 리아야? 리아야? <웃음> 이게 무슨 소리야? <웃음> <웃음> 리아야! 불좀 켤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리, 리아야! 너, 너, 젤리를 먹고 아무래도 거미 괴물이 된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어, 어, 근데 옆에 거미줄에 걸린 애는, 얘는 누구니? 아, 제 친구 댕댕이에요. 한 마리 잡았다. 어. 살려주세요, 저는 맛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저는 맛이 없게 요 가만히 있어있! 징그러. 에?? 징그럽단요전 거미인간에 대해서 너무 좋아한 걸요? 후후 위로 올라갔다구 미미미미미미 음... 스파이더맨이 된거 같다구요? 음.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너는 정의로운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누가 봐도 징그러운 거미교물 같잖아 에? 사람들이 너보면다 도망가겠다 하지만 재밌는걸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잠깐만 근데 이 젤리가 진짜 괴물이 되는 거라면 어? 우리 와이프도 젤리를 먹었는데 그렇다면 아이 아이 아유... 어디 간 거야? 여보. 러고까 음, 음, 음, 음, 아, 이게 무슨 소리? 여보. 와! 음, 음, 어! 음, 음, 아! 그그 그미요. 그, 그, 그렇다면 여 여보? 야, 아? 여보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여보. 아까 그 짤리를 먹으니까 신선한 칸이 계속 땡기고 남자들은막 흘리고 싶은 거 있죠? 이걸 어째요? 진짜 괴물이 됐네? 괴물이 됐어? <웃음> <웃음> <웃음> 아이고 야, 우리가 이들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기분이 좋아요. 엉덩이는 핸드 야! 그장고는갉가먹으면안 돼! 아이, 진짜! 바이드매스, 바이드매스, 바이드매스. 아이, 진짜 이거 어쩌면 좋아! 아이. 아이, 누가 보면 어떡해. 여기 숨어있어, 니네 다. 아이, 진짜. 이걸 어째? 우리 가족들이 젤리 먹고 다 괴물이 됐네? 아이, 진짜. 아이 그만 깔고 먹어. 그거 얼마짜릈네. 지금 내가 이렇게 된건 아마 아빠가 준 젤리 때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스파이더맨 되다니 댕댕아 어떤 거 같아 지금 기분이 으아악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가만있어 으아야니 네 친구 딱한 입만 간한 한 덩이만 먹으면 안 되겠니 아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으하기가 어쩜 좋아 다시 원래대로 돌아의 <보라의> 방법 없나? 으으 <웃음> 음. 그렇네요 어? 근데 여보.. 음. 생각해보니까 당신도 짤리를 먹었잖아! 늑대 인간! 늑대 인간은 보름달이 뜨면 인간에서 늑대로 변하는 괴물인데? 어? 어? 어 <웃음> 맞다! 나도 늑대 인간 짤리를 먹었었는데? 어? 보름달.. 오? 어? 그러네. 그, 근데 <웃음> 어. 음, 음, 음. 음, 음. 좀 너무 귀여운 거 아니니? 음. <웃음>